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5화가 끝이 났네요. 15화 간단히 정리하고 막판에 있었던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서 풀이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 최창재가 제일 먼저 시작한 수사는 대선 불법 자금 전달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도준은 진영기와 진동기를 잡기 위해 스스로 작전을 벌인 것이었죠. 본인의 복수도 하며 최창재와 서민영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법무부장관과 스타검사가 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진도준의 이 작전은 진영기와 진동기 형제 사이를 흔들어 놓는 것을 시작으로 진영기와 진성준 부자까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죠. 지난 영상에서 고야의 그림을 해석해드렸는데 저의 예상대로 딱 들어맞았네요. 진성준은 결국 아버지 진영기를 배신했습니다. 까지고 보면 서로 배신한 것이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현민의 판단은 냉정하고 무섭기까지 했네요. 이제 1화밖에 남지 않았지만 모현민의 비중이 더 높았더라면 진도준 과 모현민의 두뇌싸움이 재밌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 체크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은 15화 마지막에 진도준 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윤현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진도준의 대사 에서는 본인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팩트만 체크해보면 윤현우는 트럭을 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도준의 차 앞에 정차해 놓았던 차를 운전하는 중이었겠죠 윤현우는 사고 직전에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작품 속 사실이고 이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윤현우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진성준이 유력하죠 지금까지 진성준이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범죄 행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피록의 경우처럼 원작의 큰 틀을 이어받은 결말이다면 드라마 에서도 진성준이 범인이어야 하니까요. 인생 1회차에서 윤현우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1회차 때 윤현우는 진도준 을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순양의 지시라면 묻고 따지지 않고 뭐든지 실행에 옮겼다는 설정이라도 진도준에 대한 기억에 거의 없는 상태였으니 진도준을 죽인 것이 윤현우라는 가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작품이 시즌2가 계획되어 있다면 윤현우가 진도준을 죽이려고 했다는 해석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단 1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도준과 윤현우의 관계를 꼬아놓는다면 시청자들이 결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화에서 윤현우는 진도준을 무조건 살리는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진도준이 또 죽고 환생한다는 스토리에 열린 결말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열광했던 시청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에요. 이제는 완벽하게 풀어줄 시간이지 또 다른 궁금증을 유발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화에서 시원한 사이다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열린 결말만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